친구들 안녕, 쌤쌤 주산쌤이에요. 오늘은 주산 4일차 보수 모든 보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보수는 두 수를 합해서 10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어 1의 보수는 9, 3의 보수는 7, 5의 보수는 5입니다. 자, 오늘 보수 한꺼번에 다 수업하겠습니다. 털고 점에서 시작한다 그랬죠? 자. 1 더하기 7 하겠습니다 7 여기에다가 5를더 하겠습니다 더 여기에도 오를 더 해야 되는데 5를더할 수가 없죠 1밖에 안 남았어요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5에 대한 보수 보수 빼 주고요 다음 7 더하기 7 7을 더할 수가 없네요 6 밖에 없습니다 그럼 역시 앞자리 올리고 보수 7에 대한 보수 3을 빼줍니다 자 다음 9를 더하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때, 일단 9를 여기서 더할 수가 있네요. 9를 놓고요. 여기다 에 이번에는 뭐를 놓을까요? 네, 6을 넣어 보겠습니다. 6을 넣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죠. 그럼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, 육을 4를 빼주고, 요 6에 대한 보수. 여기에 다시 5를 더하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, 40이 됐네요.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번에는 6을 더해보겠습니다. 6. 6에다가 5, 아, 9를 더하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3을 더해보겠습니다. 3. 빼기 6 해보겠습니다. 6. 자, 더하기 8을 해보겠습니다.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. 알겠죠? 자, 보수는 이두번 수업으로 끝입니다. 자, 보수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보수 더하기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꼭 기억해주세요. 자, 친구들 안녕!